걸음하고 이러라. 이쪽이 누러이는데 이러고 있는데? 나 절대 하고. 뭐. 어, 살짝스는 개밥 같긴 한데. 요즘 대한민국 난리도 아니죠. 이게 네. 뭐 네. 제가 이게 나쁘대서로 말하는 건 아니고요. 배달이 좀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런 좀 다른 기업적인 문제도 있고. 뭐고 이제 배달원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좀 있길래. 그래서 저희가 한국이랑 중국이랑 배달 어플이 다르다라는 걸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한국의 배달 어플이나 중국의 배달 어플은 기능적 차이가 되게 많아요 뭐 한국은 배달에만 좀 치중이 되어 있다는 느낌 중국은 배달 그 어플로 음식뿐만이 아니라 막꽃 배달도 시킬 수 있고요. 여자친구. 어 아, 있죠. 그렇죠. 꽃 배달. <웃음> 여자친구 집으로 이제 약간 좀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을 때 아까 <웃음> 해봤는데 사실 제가 꽃 배달을 한번 해봤어요. 응. 여자친구가 그 친구의 졸업식에 가기 위해서 배달을 한번 했었는데 난 깜짝 놀랐어. 저희가 꽃 배달이라고 하면 꽃집에 전화를 해서 여보세요 음. 거기 꽃집이죠? 어디어디로 뭐 꽃을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데 여기 너무 편해 요 그냥 어플로 슥슥 하고 내가 음대는꽃 넣고 넣고 넣고 해서 결제 버튼 누르면 그냥 배달이 끝나는 거예요 그 중국 어플에 만쯔니브이라고 상점마다 음식점마다 매일매일 할인하는 음식도 있고 예를 들어서 만 원을 사면 은 5천 원을 깎아준다든지 할인되는 금액이 달라요 사는 금액에 따라서 음, 그런 거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가끔 음식을 하나만 먹고 싶잖아요 이렇게 떡볶이만 먹고 싶어 응. 근데 스크을 같이 시켜야 그 가격이 이제 할인이 되니까 아. 점심에 저녁 메뉴까지 시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살이 찌기 싫어도 맞아 갈아서 쪄 뭐요? 찐다고요? <웃음> 내가 지금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게 아니야. 대한민국보다 이따 숫자가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 일으키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좀 이렇게 편집자분을 띄워주실 건데 그런 문제들을 덜 일으킨다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률상 낮다라는 말이 아니라 너무 많아서 나의 일자리를 뺏기고 있는 현상인 거예요 그 말은 결국 내가 더 뛰어야 된다 내가 그만큼 열심히 더 빠르게 더 많이 뛰어야 된다라는 게 얘들 입장에서는 돈을 더 버는 길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제 여자친구랑 음식을 하나 시켜먹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음식이 도착을 안해 그래서 전화기를 하딱 받는데 전화가 한통와 있더라고요 느낌이 나지 배달부가 보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뭐 네가 전화를 안 받았다 뭐 그런 거 하더라고 제가 중국어를 잘 못하니까 제 여자친구한테 넘겼죠 그래서 여자친구가 봤더니 어? 얘네가 전화를 안 받아서 딴데 갔다는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 배달 어플은 보면은 이렇게 배달원의 경로가 다 나와요 어디를 가고 있는지 보여요 근데 저희 집 아파트가 여기라고 치면은 얘가 이미 여기까지 가 있는 거야 아니 오이가 없어 아니 이게 전화 한통안 받았다고 이미 두 탕, 세 탕, 네 탕, 다섯 탕을 뛸 생각으로 여러 개를 묶은 배달을 하고 있으니까 도착을 했을 때 이미 저의 음식은 그냥 차갑게 식은 상태였죠 배달아 평점 그다을안주려고 같아 만약 내가 중요했잖아 그러면 나 얘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길었을 거야 제발 내 점수를 깎아주지 말아주세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런 애도 있다 원래 약간 불친절 당할 어, 성인가? 성인가? 자작자 잘생긴 애들의저 <웃음> 못생긴 사람이거 <웃음> 같아 <웃음> 응? 한국이랑 중국이랑 일단 포장지 재질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떡볶이 같은 거 있잖아요 국물 있고 뜨거운 음식은 한국은 약간 이렇게 플라스틱 용기 위에 비닐을 한번 덮어서 조금만칼 같은 거 이렇게 뜨거워게 이렇게. 이렇게. 먹게끔 해주고, 치킨 같은 경우는 박스에 이렇게 넣어서 오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중국에서는 국물 있는 음식이 그냥 보니봉다리에 넣어서 오고, 치킨 같은 경우는 포일에 싸서 네, 포치켓으로 찍어가지고, 환경 호르몬 덩어리로 이렇게, 보통 배달이 오곤 하거든요. 거대한 하나의 평경 호르몬 덩어리 먹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낄 수가 있어요. 진짜 열받는 게 뭐냐면, 전 남자잖아요. 남자가 뭐가 중요할까요? 얼굴, 예. 아, 네? 얼굴, 아 물론 아, 얼굴? 얼굴도 중요하죠. <웃음> 얼굴도 중요하고, 키도 중요하겠지만. 남자라고 내가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수단이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환경호르몬이 제가 이거에 관해서 너무 화도 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이 영상을 촬영하기도 해서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중국의 최대 커뮤니티 바이두 거의 네이버죠 중국의 네이버인데 조사를 좀 해보니까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포장이 그렇게 막 환경호르몬 덩어리를 이렇게 둘둘둘둘 싸서 나온 이유가 하나는 이제 배달원이 빼먹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다 음. 하나는 손님들의 클레임이 너무 많아서 음. 그렇게 국물이 새지 않는 구조로 좀 만들다 보니까 비닐부분를 싸게 된 거다 라는 두 가지 말이 있더라고요 그 아까 치킨박스에 치킨스 뜯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왜 옛날 통닭 박스 아시죠? 이렇게 해서 종이로 이렇게 하는 거 뜯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팍 뜯어야 돼 힘을 줘서 근데 그거는 확실히 가게들이 다그 말을 해요 빼먹는 게 너무 많아서 치킨을 음. 그렇게 자기네들이 호치킨스를 찍은 거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어플 같은 데서 평점이 되게 낮은 후기들 있잖아요 포장에 랩이 안 감싸져 있어서 너무 허술해서 마라탕국물다새 버렸다 라든지 아니면 뭐 양꼬치 꼬쟁이가좀 튀어나왔다 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별점을 그냥 막 깎아버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음식점 입장에서도 포장에 더 약간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랩으로 감싼다든지 그 환경 호물운 덩어리들로 이렇게 2종 3종 포장을 하는 거죠 그니까 한마디로 내 돈을 아끼기 위해서 내 빡침을 아끼기 위해서 남자의 세 번째 날이야? <웃음> 그거 갖다 버리는 거예요 진짜 아니 나가구씩은 무섭다니까 나 지금 이러다가 한국가서 막 검사했는데 병 있으면 어떡하고 뭐. 저희가 비닐봉지를 뜨거워서 집지를 못해요 근데 그런 게비닐봉지 아니 에있니까요 지금 오메이징해요 여기는 근데 그냥 솔직히 편할 때도 있어요 진짜 음식점 가서 포장해주세요 하면 먹던 거 예를 들어서 그 라면 같이 국물 있는 거 그냥 비닐봉지를 내이런거확 <웃음> 부어가지고 주잖아요 아, 진짜요? 누룽이도 음름값 끼울 거 아니죠? <웃음> <웃음> 누룽이도 이렇게. 이런 거 있겠지? 나 절대 안 먹어. 살짝 쓴 개밥 같긴 한데, 근데 그냥 저는 좀 간편해요. 그냥 이제 그대로 그릇 위에다가 이렇게 덜 <웃음> <웃음> <딱 플랫폼에 달아주시고. 웃음>